자, 또 주의사항 중에 에센셜 오일 네가지 이상을 브랜딩해도 되냐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네가지 이상을 브랜딩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면 7가지도 괜찮아요. 9가지도 괜찮아요. 의사가 처방했다면 아로마테라피 전문의사가 있어요. 하지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로마테라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됩니다. 하지만 아로마디라피를 오랜 세월하고 임상 데이터가 많은 분이라면 7가지, 9가지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이 아닌 아주 짧은 단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보통은 누구나 구해서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네가지 이상을 브랜딩하지 않았을 때 피부에서 어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네가지 이하를 브랜딩하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네가지 이상 잘 브랜딩하지 않고 잘 처방하지 않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12가지 이상 혼합을 해서 판매되는 방향제, 향수. 이것은 향수 방향제이지 우리 전문가들이 쓰는 c 유 등급이 아닙니다. 보통 네가지 이하로 브랜딩해서 판매되는 아로마 오일들은요. 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브랜딩 된 거예요. 조금 많이 써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12가지 이상이 브랜딩 됐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독이에요. 향수가 독이잖아요. 인공향수 그렇죠. 12가지 이상을 섞었다는 것은 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이상, 4가지 이상을 브랜딩해서 사용하는 것은 향수나 방향제일 뿐이에요. 피부에 사용하는 거나 직적되고 흡입하는 거나 마스크에 떨어뜨리는 에센셜 오일은 4가지 이상을 브랜딩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